<웃음> 네 우리가 스포츠 클로징이라서 차나 문을 살살만 닫아도 앞으로 당겨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해주시면 아, 퓨어 엑셀러스 모델 휠이고요 네. 일단 M스포츠랑은 또 휠이 다릅니다 고급스럽게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휠이 좀 중요한 느낌이 음, M스포츠에는 우리... 좀 스포티한 느낌이있요 245, 40, 2 0 7치 네요? 네 이게 메이저 어, 메이저 메이저라고 써있더라고요 발동된 그, 조건이 있는데요 네. 정말 어두운 데, 산 길 갔으면은 이걸 조건대로 키게 되면 거의 뭐 산속에 동물도 보인다고 그릴이 뭐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 이그 그릴이 커지고 나서 차가 더 웅장해 보이고 센서예요 아 얘가 또 센서예요 네, 그네 카메라 전방 서라운드가 어 들어간 차량들만 전방에 카메라가 있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변인 고리 나오는 거죠? 눌러주시면 전동이기 때문에 아우, 트렁크 엄청 넓으네요. 네, 515L고, 상당히 깊숙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 발한번 대면 열리고, 한번더 네. 번 대면 다치구요. 내일 할줄 알았다. 손바은말 하고, 좀 멋있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차량에, 컨디션이나 그런 거 보실 때 핸드폰처럼 사용하시면 되구요. 아, 스마트폰 같네요. 아, 예, 그쵸. 그렇죠. 뭐, 문이, 열연이 잠겨있는지도 이거 됐다고 뜨죠. 아. 네. 그 라이트가, 처, 뭐, 실내에 켜졌는지 꺼졌는지 그런 차량에 대한 컨디션을 볼수 있는 겁니다. 주행 가는 어, 거리. 어, 주행 가는 거리도 네, 나오네. 예. 네, 이런 컨디션을 볼수 있는 키라 보시면 되고, 저희가 차 주차할 때, 옆에서 내릴 수 없는 만큼 이렇게 좁을 때가 있어요. 이제 스타트를 눌러주시고, 어, 시동이 걸리대요.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보시면, 앞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가는 거고, 당연히 뒤로 가는 버튼을 누르면 뒤로 가시는 겁니다. 아 이거 사람 안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느겠습니다 오, 어, 뒤로도 되고요 아, 씨, 뒤로 원래는 <웃음> 차량을 앞뒤로 빼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야 이거 뭐 응, 차에서 하니까 네 태블릿 같이 주더라고요 아이 t c 리 g 30D 모델은 나옵니다 보시면 뒤에서도 네 모든 차량을 다 컨트롤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실내 조명도 이쪽에서 바꾸실 수 있고 예를들어 노래도 다 이쪽에서 가능하십니다. 음. 원하시는 노래 그러니까 회장님 자리에서 다 가능하신 이게 거예요. 이게 전원인가요? 네. 빼셔도 아. 됩고요 이게? 네. 이건 뭐예요? 뺄때 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 네. <웃음> 넣고 빼고 하는 아난 네. 이거 누르고서 네. 빼는 건지라고 네. 손으로 아. 어거지로 뺐는데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었네요 네. 태블릿은 저희 7 3봉기 모델에만 그러니까 7시리즈 숏받다 이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열선 네, 통풍. 통풍. 통풍 저희 7시리즈는 뒷자리 통풍 들어가고 5시즌도안 네. 들어가고 이거는 뭐죠? 시거잭 여기 너는카 아네 시거잭이 달려있구나 네. 음. 버튼을 누르시면 더블로드스도 됩니다 아 뒷자리 것도 운전석 말고 뒤에서도 가능하네요. 뒤에서도 가능하네요 그쵸 그리고 전동으로 더블랜드가 이쪽 이쪽 다 하나씩. 음. 하나씩 하시면서 기능을 하나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아, 별로 재밌지 않다. <웃음> BMW 정품 블랙박스입니다. ACE 어, 2.0.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쓴 거고요. 네, 차량 안에서 와이파이 연결하고 a 이 e 2.0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설정에서 내비게이션, 아, 블랙박스를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네요. 어, 네. 그리고 이쪽 카메라도 보시면 저희 졸음방지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카메라예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행 중에 눈이 감기거나 턱이 내려가면 저희들 조른 방식 정보를 아나 저거 카메라도 진짜 몰랐어요 <웃음> 네, 최신 아, 그냥 껌아 몸을... 먹은 줄 알았더니 네, 이 안에 카메라 아 운전자 조는거 확인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상 확있네 반절 주행도 더더 맞추고 전방 주시하시죠 이게 이 버튼을 네. 누르면은 아 이게 반절 주행이죠 반절 주행 네 이거는 저희가 주행 주행만 되고 그리고 도전주행. 모두가 도전주행. 두 개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이 모드가 차선이랑 앞에 전방 추속까지 잡아주는 거고요. 그 옆에는 그냥 차선을 안 잡아주고 앞에 차간 거리만 아, 잡아주는 그 거기만 네 기능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네 잘못이 아니다. 볼륨을 제가 손가락 하나로요이 안에서 돌리시면 커지시고 다시 반대로 돌리면 작아집니다. 어. 그래서 음속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손가락을 두 개만 이 안에서 해주시면 돼요 음속 한 번만 보여주세 네. 잠시만요 잘, 잘, 잘, 잘. 잘 안되네요 <웃음> 어네 이렇게 어. 이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 되실 수 있는데 오래 잘 하시다보면 금방 센서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 안에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리고 주먹을 두번 하시면 집주소로 설정해 두시면요, 집주소 바로 안내가 가능합니다. 아, 주먹 두번 하면 바로 네. 내비게이션 집으로 지키고요. 맞죠. 집주소만 설정해 놓으시면 그렇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노래를 다시 들으실 때는, 노래는 음. 다음 트랙으로 가실 때는 손가락을, 아, 엄지손가락. 예, 엄지로 하시고 다시 반대로 해주시면 어... 이전 트랙으로도 노래가 나와요 아, 건 편리하네요 아 이건 진짜 편하시죠 어... 그리고 옆에 이... 누구 샀을 때또 네. 또 멋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음... 네. 안전기능 같은가 네, 봐요 안전기능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버튼 누르시면 들어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방 추돌 방지가 네. 들어가고 저희가 골목길 가다가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시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때도 브레이크가 간섭이 되면서 아, 이제 돌발상황 나오면은, 그렇죠. 그렇죠. 자동으로 그냥 정지를 해버린다 그 얘기에요? 네. 훨씬 어... 안전할 수 있죠. 아, 여기 이제 네. 중간으로 되어 있으면은, 네. 이거도바실수 그... 있어요. 늦기도 되고요. 아니면 일찍도 되고, 음... 3단계 확정이 가능하신 거예요. 네. 충연 충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다가 차가 오게 되면, 다시 차선 안에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아. 이거 보시면 30km 이상일 때부터만, 아, 그냥 차선 깜빡이도 안 끼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네. 그렇죠. 그것도 되고, 차가 거. 옆에 있을 때, 네, 30km 이상인데 차가 옆에 있는데 제가 못 보고 넘어가게 되면 다시 차선을 넣어주는 기능. 아, 차가 없으면은 간섭 안 하고요. 그렇죠. 그거는 어... 또그 밑에 게있어요 차선 이탈 경고 기능. 이게 아, 이건, 이제 이건 이제 또 다른 다른 얘기예요. 옆에 차가 있든 없든. 네, 이거는 60km 이상일 때 깜빡이를 안 틀고 차선 넘어가면 저희가 핸들에 진동을 주고 다시 안으로 넣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걸 좀 원치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꺼짐으로 체크하시고 사용하시면도 많이 계세요. 깜빡이 잘안 트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도 깜빡이를 안 튼니까 저도 항상 꺼짐을 합니다. 항상. 어. <웃음> 일단 이거 준비는 해놓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경고등에 20km 이상일 때 사이드미러 양쪽 끝에 보시면 삼각형 불이 불 들어와요. 예. 어... 지금 차가 옆에 없기 때문에 옆에 차가 그 있으면 그쵸. 대신에 20km 이상일 때부터만 경로등이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아, 이 키로수도 조절할 수 있나요? 어 이건 조절이 안 돼요. 그냥 2 0 k 기본으로 되어 있는거다 설정되어 있는 키로수가 있습니다 음. 20, 60, 30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 0 같은 경우는 이쪽 조작이 다 터치로 돼서 좀더 고급스럽고요 보시면 온도는 다 동일하게 조절하실 수 있고 싱크버튼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온도 설정됩니다 그리고 열선도 있고 통풍 다 기능이 있고 양쪽 조속까지다 가능하십니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칠시제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방향제를 이 안, 다시반 글로벌 박스에 넣으시면은, 넣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 방향제가 있고 넣었을 때, 이걸 이렇게 올리시면은, 실내 부기가 좀안 좋게 느끼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네, 방향제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네. 카트리지를 넣어놓고, 그쵸. 이걸 눌러주시면, 방향제가 나와요. 저 방향제 비싸겠죠? 아, 어, 좀금 비싸긴 하죠. 흐흐 <웃음> 바뀌었어야 되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